와, 여기 완전 그거야, 발리풍이야. 예쁘다. 어때? 귀여워? Mm. Ja. 오시야네 <목소리도> 어? 너무 더울 것 같은데. 달이할때옷가오지 어? 어? 네, 네. 마세요, 여러분들. 여기 옷이 넘쳐납니다. 제 눈이 막 돌아가요. 사이사 있어. 요이여기요 여기, 여기 들어? 갈까요 <웃음> 나오래. 여행사 발품 음, <웃음> 어떠시니까? 음, 발리 어떠십니까? 발리된것 같아요. <웃음> 저희는 지금 길리 가는 패스트 포트예요. 지금 늦은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배가 고파요 그래서 메뉴를 3개 시켰어요 메뉴를 3개 시켰습니다 짜잔 저희 저녁 저희가 쭉 먹죠? 근쪽왜 라면도 고 심지어 야식 먹을 라면도 그비에는벌리 벌레. 벌레. 벌레. 벌레. 벌레. 벌레. 벌레. 벌레. 벌다 벌레. 벌레. 여기 여기 발식이요 예. 하 헐로우. 발리이 왔는데 이희밖에저대요 지금 여요 지금 여기 방이 사랑해 사랑해 식이 h 방식이요. 방식 여기서 이렇게 되어어요 색깔 많은데요? 괜찮은데요? 예쁘라. 어, 예쁘다. 예나 뭐야? 야 멜리스윙! 우리 입장 요 아, 너무. 다리? 아, 여프팅하로 네, 네. 왔습니다. <웃음> 여기 밥 먹는 데인가 봐. 아니 <웃음> 괜찮다 이거는 저희 밥이에요 여긴 뭐가 있는지 구경하고 싶어요 여긴 뭘까? 이거 뭐야? 그냥 장식인가 봐 배터리 없어서 이렇게밖에 못 찍을 것 같아요 아, 나왜 배터리 안 갖고 왔어 通同会都好<音><音><音> 싸이? 우어디앉을까우여서시작나다 자. 이하세요뭐지 이쪽이야? 어. 오, 나안 되었나? 한하 물어보자. 이따 만약에 안 되면 니가 여자에. 저를 숙여줍니다. 저는 여기서 이젠 이 1인 룸에서 마사지를 받을 건데, 깨끗해 보이진 않아요. 오, 땡큐. 와, 와. 음, 여기서 마사지 받고 올게요. <웃음> 아, 정도 자서 아그니까 기억 잃었어. 근데 물놀이 했다. 물에 빠지고 아. 그 툭툭한, 그, 나도. 기억 그, 이름 그, 그, 아 웃겨. 아닌데 이거. 이건 바디 워시 <목소리> 안녕하세요 어, 저희는 지금 램프향 사원에 왔는데 여기 티켓은 1인당 와, 이거는 셔틀버스 티켓이에요 도말루피하고 여기 여자는 생리 중일 때는 못 들어간다고 하네요 이 셔틀 타고 여기 주차장에 세운 다음에 무조건 셔틀로 가야 된대요 이차 타고 못 가고 근데 일단 지금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을까 예이 음, 셔틀. 네. 티켓을 사야 합니다 짜잔 저희는 램프한사원에 왔고 여기 티켓 끊으면 요거 요 사룡이랑 이거 어깨 두르는 거 줘. 요 이거 입고 입장하면 됩니다. 부신데. 입장 여기. c e this before you go up. e r n t e r b g a l e purity, holy water. 뭐야? 아 <웃음> 저틀 아 하트 내리고 베리 하이 클라이밍. <웃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웃음> 벌써 힘든데요? <웃음> 올라가서 뵐게요 <웃음> <웃음>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웃음> <웃음> 너무 예뻐 여기를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올라가보도록 할게요 조금 높은데 <웃음> 여기서 올라가서 보는 풍경이 기가 막힌다고 하거든요 이러고 또 넘어져 <웃음> 나 아까 이거 사롱 밟았다고 옷이 찢어진 건가? 아이고 아이고 기게 맥힙니다. <웃음> <웃음> 진짜 멋있다. <웃음> 진짜 높아. 아, 잘 먹네. 가야 근데 옆으로 갈 수가 없네? <웃음> 저쪽은 오르고 싶진 않은데? <웃음> <웃음> <웃음> <웃음> 풍경이에요 너무 맛있죠? 너무 힘들어요 와. <웃음> 와. 자 저희는 이제 램프 항상 구경 다 하고 다른 데를 가볼 거예요 띠르타강가였나? 거기 갈 거예요 안녕 여기 풍경 너무 예쁘니까 여러분들도 오셔서 꼭 풍경 구경해보세요 너무 마음에 듭니다 짜잔 어, 아니야, 안 <웃음> 여러분 물고기 밥을 응. 샀습니다 이거 세개 5,000루피야. <웃음> 느낌 좋은가 봐. 귀엽지? <웃음> 어. 안 물어요? <웃음> <진짜 무거워>. 무겁지? <웃음> 어. 어. 어. 근데 자, 자꾸 얼굴, 얼굴이 막 뱀이 엄청 움직여. 아, 아, 아 잠깐만, 잠깐만 얘가 나보는거 아니야? 자, 자기도 응. 표정 글러아 응. <웃음> <웃음> 어떡해 너무 매매너 어, 귀여워 사양고양이 <웃음> 안녕 <웃음> 와 아무도 없는데요? <웃음> 엥? 아무도 아 이거 맞아요? 어 되게, 되게 사람 많다 했는데? 우와 우리 어? 이렇게 이렇게 여기 다해요? 오, 이렇게 어. 네. 음, 수영할 수영이다. 수 있다고요? 아니 아니야, 아니야. <웃음> 아니 아니 <웃음> 아니 여러분 어디 사람이 어디 없어요. <웃음> 진짜 완전 쩐다 <웃음> <웃음> 아, 너무 예뻐요. 여러분. 이헤드들 응, 얘네만 허락해 준거 아니야? 어, 여기 하늘 안이 어, 인가 봐. 우리도 가져올 줄알루랜딩이네 헬로. 아? 하이라. <웃음> 이밍해 고! 우에와 너무 낮은데 여기 별 밥지? 우와, 이거 하나, 밥지. 장난 아닌데? 저희는 지금 물의 공전 산책을 왔어요. 입장료는 7만 5천 루피아 1인당. 근데 지금 10시 정도 됐는데 너무 더워요. <웃음> 미치겠는데? 여기 진짜 덥습니다. 옛날에 왕이 살았던 곳인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관광지로 열어놨다고 합니다 오. 한국에서는 물의 공전으로 많이 불러요 여기는 강제 다이어트를 할수 있는 곳이에요 왜냐면은 이렇게 덮고 그리고 걸어야 되고 그리고 저기 보이시죠? 위에 올라야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보기보다 걷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오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람이 없어서 엄청 잔잔하게 힐링하면서 걸을 수가 있어요 보세요 이렇게 넓은 부지에 저희 밖에 아마 없을걸요? <웃음> 지금 발리 여행이 좀 약간 적격인 것 같아요 지금 사람도 없고 너무너무 힐링돼요 인도양 <웃음> 얘기 나와서 인도양 들어간 노래 추천 중 이제 <웃음> 나와요 어, 이제 이제 순, 순, 어. 응.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뼈짜라짜라짜라짠짜짜 이게 뭐야 이 계단을 오르면 이런 멋진 뷰가 펼쳐집니다 와 너무 멋있다 맞아 반얀트리 풀빌라 이런 거 많던데 아이 이 나무가 좀 신성한 나무여서 반얀트리가 많은 거구나 그리고 엄청 오래된 거 같아요 엄청 두껍잖아 대박. 저희는 여기 반대 애기 왔어요 강산지 그건지 난 사실 몰라 그냥 유명하대 반대 얘기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 가이드님이 말하길 발리스타일이라고 발리스타일 식당에서 밥 먹습니다 자이는 원숭이 원숭이라 눈 마주치마 눈 마주치지 말고 자연스럽게 걸어 너무 짝가네 귀여워. <웃음> 원숭이들 진짜 많아요. <웃음> 원숭이가 진짜 많아요. 원숭이랑 셀카 찍기. 너무 좋습니다. <웃음> 네. 원숭이가 굉장히 많아요. 보이시죠? 아, 원숭이 저 아니고 여기 원숭이 진짜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원숭이 입 빼주기. 원숭이를 30cm 앞에서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이시죠? 30cm 앞에서 볼수 있어요. 얘는 왜 이렇게 앉아있어, 편하게? 이놈아, <웃음> 홍채가 없어. 표준은 한국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땡큐 한국 어, 근데 저희가 지금까지 간것 중에 제일 쉬워요 여기가 제일 쉬워요 여기 앉자 어디? 아, 여기 스페인어 자리네? 상문으로 이렇게 보내까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0 30. 30. 30. 30. 30. 30. 30. 3 0